저주받은 왕자패대는 바다 속에 있는 보스입니다. 고요한 바다의 자유도 근처에 있으며 심해로 잠수해야 하기 때문에 찾기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자유도로 가기 위해선 선박이 필요합니다. 물론 시간이 많아서 수영으로 가겠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동대륙 이니스테르의 12시 방향에서 올라가는 것이 제일 빠르게 도착하는 방법이니 참고해주세요. 미니맵에서 퀘스트 표시가 나오는 부근까지 왔으면 거의 도착한 것입니다. 이제 잠수를 해야 하므로 다후타의 방울이라는 도핑 아이템을 필요로 합니다. 해당 아이템은 45분 동안 물속에서 호흡을 가능하게 해주는 물약입니다. 경매장에서 15골드 정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물속으로 잠수하여 표시한 위치에서 패드방의 입장재료를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물속에서 찾는 것은 땅 위에서 찾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속이 너무 느리기 때문인데 물갈퀴나 소환수를 이용하면 좀더 수월합니다. 또한 지형을 살펴 위치를 알아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빠르게 돌려보겠습니다. 한곳이 지역에 도착하면 입구가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서사급의 몬스터가 있고, 각 건물 안에 있는 6마리를 모두 잡아야 패드방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만일 이를 퀘스트로 고대인의 증표를 얻었다면 5마리만 잡아도 됩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보이는 항아리를 열어 아이템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항아리에서는 수영 속도를 많이 증가시켜주는 물갈퀴가 가끔 나옵니다. 공략 영상을 찍으면서 길을 잃어 방황하고 있군요. 사실 두 번째 잡으러 가는 거라 길이 많이 헷갈립니다. 헤드를 잡는 이유 중 하나는 왕녀 반칙 퀘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잡는 것과 수중 호흡을 가능하게 해주는 귀걸이인 이너의 숨결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거지같은 길찾기도 참고하는 것이죠. 그렇고 그는 30분 동안 길을 찾아 헤맸다고 한다. 고대인의 증표를 다 모았으면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패드의 방 입구로 가시면 됩니다. 패드 방의 입구를 열면 모아둔 고대의 증표가 사라지며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자동으로 닫히게 됩니다. 따라서 파트를 구성하셨다면 모두 빠르게 이동해야 합니다. 또한 방에 입장하면 바로 패드가 있는 것이 아닌 여러 소호자를 잡아 열쇠를 얻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몬스터의 뒤에 있는 포탈은 다음 방으로 진입하기 위한 포탈이 아닌 밖으로 나가기 위한 포탈입니다. 속아서 밖으로 나가셨다면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죠. 호자 몬스터들은 혼자서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시간동안 피해 면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가능하면 강력한 스킬로 빠르게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파티를 구성하고 오는 경우는 쉽게 클리어가 가능하지만 풀풀로 진행하는 경우는 사랑 특성을 이용하여 자의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드디어 패대가 나왔습니다. 패대는 받는 피해의 일부를 체력으로 흡수하는 스킬과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주는 스킬을 사용합니다. 데미지 자체는 강력한 편이 아니지만 피해 흡수로 인해 잘안 죽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약도 쭉쭉 먹어가면서 때리다 보면 언젠가는 죽습니다. 패드가 죽고 나면 주변에 패드의 정념 결정이라는 등짐이 나타납니다. 패드의 정념 결정은 자유도로 가져가 오골드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사실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버리고 가셔도 됩니다. 이 아저씨는 역시나 챙기는군요. 자유도가 바로 위쪽에 있어 집으로 가는 길을 팔고 가도 됩니다. 똥손인데 이너의 손결을한 번에 먹은 걸 보니 등침을 뺏길 것 같습니다. 아닌가보네요 아쉽